맛있는 척실제자 이제 나중에 따라 <웃음> 따라해 모니터링하면서 따라해 손가락은? 아 디테일 줄이려고 아. 까치블리 준비물 컵두 개. <웃음> 원래 와인잔 있어야 되는데 와인잔이 없어요 까치블리 준비물 여기 준비되어 <웃음> 이분 이름이 이분 이름이 허니블링이거든요 no. 아니 저 까치블리인데요 봐봐 아, <웃음> 절정 봐야 되는데. <웃음> 어? 그게 봐야 돼. 첫 번째. 음, 다리를 어? 모으는 게 킬포거든. 어렵다. <웃음> 어깨 보여야 돼. 아, 어깨 <웃음> 보여야 돼. 어깨. 하씨, 이 까치비루 왜이 야하게 찍어? <웃음> 아이고, 이거. 너 적격당한 줄 알았잖아요 이거 보고. 요즘 제 웃음 버튼이거든요, 이 선생님. 웃을요까치비리 그래가지고 얘가 딱 생각났어요. 그래서 네. 찍어주기로 했어요. 저도 제가 아닌가. 어깨를... 이 나중에 따라해. <웃음> 모니터링하면서 따라해 너무 좋네요 아이스드 모니터링까지 네, <웃음> 제대로 해어 <웃음> 이거 다리... 거그 다리 엄청 아픈데? <웃음> <웃음> 어 여기가... 끝이 <웃음> 모 그냥 팔을 앞으로 좀더 빼고 마시는 쪽해 실질 <웃음> 웃겨서 못 찍혀네 잘한것 같은데요? <웃음> 아, 근안 <너희> 보이잖아 <웃음> 어, 잘한 거 같아 어머 다음 거 보자? <웃음> 다음 거는요? 이거 <웃음> 해야 <입어야> 되거든요? <웃음> 어. 아니야, 다리 한 쪽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입고 이쪽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쪽이 어 <웃음> 제대로 해 아니야, 반대쪽 손으로 그쪽 이쪽, 어. 이쪽인가 머리를 반대로 해. 땅쪽을 째려아 땅쪽을 째려그러니까아 어머 이 디테일. 째려봐 어? 그 약간 이 <웃음> 됐나? 다음. 다음. 위에 내려져 봐 손을 배 쪽에 붙여 양손을 펴서 끝을 여기 뒤로 하고 뭔제 알지? 응 음. 끝을 이렇게 응 음. 이렇게 <웃음> 됐어 발 이거 진짜 이게 약간 포즈들이 어머어머 <웃음> 괜찮지? 어 너무 잘 찍었는데? <웃음> 다음은요? 욕조 가셔야 되거든요 아 욕조 욕조컷 <웃음> 욕조 갈게요. 네. 요 욕조도 또 마침 있어가지고. 아이패드 이거 하려고 산거 아니죠? 맞죠. 언니의 웃음 버튼 까치분리 하려고. 이게 <웃음> 딱 욕조가 있거든요. <웃음> 기싼 컷 아닐까? 이곳이. 다음 컷은. 이 컷. 배경이. 아, 아쉽네. 배경이 저쪽에 있어야 돼. 배경이 음. 이렇게 여기 놓고. 어머. <웃음> 네. 어. 아, 제 언니 구겨졌거든요? <웃음> 팔이 반대쪽 아, 아이패드가 다 가래? 아. <웃음> <웃음> 언니 언니 이거 찍어주신다 <웃음> <이렇게> 작아요 너무 <웃음> 그 다음에 여보 욕조, 욕조. 아, 오케게 이거 손끝 이 소리야 돼 얘들아 <웃음> 음, 이쪽으로 하는 게길 거거든 이게 손이 딱 이렇게 딱 맞으시지? 나는 이게 너무 좁은데 <웃음> 어, 너무 좁아 우리 옆쪽아 응다 어, 찍었죠? 어 한번 비교해보자 <웃음> 아 일단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 샷을 따라하기 위해서 아니야 동안 똑같대 비슷하잖아 어아 이게 어깨를 좀 접었어야 됐어 아, 그렇지 어, 어, 어. 근데 약간 나. 접긴 했거든 약간 <웃음> <웃음> 응. 여기가 바다가 딱 강이 보여지면 되는데 어. 여기는 아 그렇네요 아쉽네요 오거리였어 오거리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거든요. 점점 발이 안보여 어, 숟가락이 윗살이야 어, 디테일 언니가 알려줬고요 발이 응. 이 아니라 어 다리 이거 다리 일어났어 다리. 이제 다시 표정 응. 봐아 <웃음> 이게 또 이렇게 얼굴이 많이 보여야 되네 다음 거. <웃음> 수줍은 수줍은 손가 <손과. 웃음> 어머 이거 너무 똑같은데? 근데 우리 가운이 좀더 두꺼워가지고 응! 음, 그리고 길고! 음, 그 느낌이 안 나요 어머 이거 어, 이거 잘 나온다 이제 반대어 반대 반대여가지고 반대인 걸 알려줬어 손이 이게 우리가 작아 여기 어, 욕조가 어, 여기 <웃음> 한 갈비 <가입이> 있거든요 뭐. <웃음> <웃음> 이때일이 그렇저 이렇게 꾸겨져서 꾸겨져서 있거든요딱딱이거든 와 마라. 언니 나 탔나봐. 어, 아 이거 배경만 아쉬운데 배경만어아 보송해요. 아됐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. 난까치볼이 뭔지도 몰랐는데 언니 때문에 알았어요. 언니가 나안줄 알고 태그했어요. <웃음> 너 유세윤 씨한테 저격당했다. 이제 저희는 애프터눈티 먹으러 갈까요? 까치벌리 언니 애프터눈티 마시면서 한번더 치죠 어 좋아요 애프터눈티입니다